제가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정은이와 키스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자, 방송 음 아, 음 꺼라. 오케이. 아, 자 안보현이 업긴 열답니다. 자 우리 리플 친구들 <웃음> 다행히 안녕하세요. 모두 다 수업에 왔군.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랑,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인사. 네. 아, 반장이세요. 반장이세요? 아, 아, 임시 반장? 그래, 원래 임시 반장인애들이 반장 안 되거든. 아, 뭐제하시겠다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어요. 네. 오늘 자, 뭐 하나요? 오늘은 뭐할 거냐면 네. 이제 리플 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 반장을 뽑으러 가겠다. 아 자, 이렇게 리플 친구들이 모두 모인 게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이번 기회에 반장을 시켜가지고, 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리플이 좀더 열심히, 그리고 좀 재밌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할 건데, 어?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반장이 되면 어떤 게 좋은가요? 어? 자, 아, 그거는, 그 일단 반장의 권한을 알려드리겠다. 네! 자, 1번 권한은,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느냐? 네! 그럼 밥을 먹으면, 맨날 메뉴로 싸워주나 네. 메뉴 권한. 오! 오, 오 저 왼쪽에서 두 분이 불 타고 있어요. <웃음> 그리고 두 번째 거다는 우리 컨텐츠 결정권을 주겠다. 와, 우와! 어, 괜찮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시키고 싶은 게 있다. 이제 미도한테 한달 동안 부동산 권익기. 엄마, <웃음> <웃음>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평상에 내는 수 없지 않아요? <웃음> 옷이, 옷이 어, 없어요. 제가 네. 네. 다 드릴게요. 아니, 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예시다, 예시. 어, 이두 가지 권한을 두겠다 그래서 반장을 선거를 했었는데 고객 준비해 왔지? 아 그러면 뭐좋다 어, 할까요? 좋아요, 저, 저, 좋아요. 절대 안 뽑는다. 나 절대 안 뽑아. 자, 어, 저그 기호 1번양정훈이고요그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저희 그 미녀 출연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녀 출연자 분들의 일곱수일투족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좋아하는 거밖에 요 아, 그게 아니라, 아, 좀 들어보세요. 미도님, 미도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할지, 양치부터 할지, 그럼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양치부터, 양치부터. 아, 양치부터요? 양치를 할때3분을 하는지? 5분을 하는지? 4분에요, 4분아분에요 <웃음> 그리고 임유진 양께서 진짜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저 말고 온라인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없어요, 없어요. 저양정 어, 있던데요? 있던데요? 있던데요, 있던데요, 이던데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연주님이 그 머리를 감고 나서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리지, 드라이기로 말리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웃음> <드레기>. 궁금합니다. <웃음> 네, 뭐 이런 거. 여러분들께 낱낱이 드라이빙드라이빙라이드기 드라이기. 드요그기 드라이기. 기까지기 드라이기. 드라이기. 시라이기 드라이기. 드라이네드이기 아, <웃음> 드라이기. 아유, 네. 마시네요, 마시네요. 자, 그럴까 우선 제가 반장이 된다면 매일 김치찜 시켜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비오면 맞고기까지 전도, 전도. <웃음> 오, 네. 저는 이제 저희 컨텐츠 목록 중에 하나가 임유진 건강해지기 컨텐츠 아,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좋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또> 유진 님의 건강을 <웃음>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웃음> 네. 진짜 너무 바래요. 야채만 먹이기? 네, 야채 좀 먹이고. 어, 물렁쌈이? 표정이좀 안. 나 누룽지 좋아해요? 누룽지는 야채가 아니다. 그렇지. 야채는 아니지. 아, 현미밥 누룽지는요? 아, 그 안. 이거 <웃음> 같다. 뭐.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어, 어, 뭐죠? 지? 가구 공약 아 제가 된다면 제로타 네. 한 시간 제로타 <웃음> <결코> 한 시간? <웃음> 미쳤어요? <웃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잘내왔다 아, 다음 유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은 김치찜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은 보나요? 네? <웃음> 아왜 그러세요? 저희 다.. 저는 항상 이렇게 먹을 거에 대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치찜 맨날 먹죠? 그 이제 맨날 먹으면 물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요 어. 말고는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율을 통해서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김치찜 집에서 김치찜을 드시고 선 제육볶음을 드시는 그런 맞다. 조율을 할수 있고요. 음. 저는 일단 하고 싶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댓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요. 질문이요. 아. 본인 댓글밖에 안 읽지 않나요? 아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 다 읽어요. 어, 다 본인 읽습니다. 댓글만 읽지 않나요? 우리 라이벌인가요? <웃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즘 정훈과 미도를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도 정훈의 우결 컨텐츠 이거랑 줄하지마 어, 아, 어, 댓글 보시면 혹시 그 마태 유진 우결도 하나요? 어 그러네요. 그 이제 마태 유진 일주일 사겨보기 컨텐츠. 오. 오 주주? <웃음> <웃음> 그리고 주주의 애교 퍼레이드 모음집. 오! 이런. 거. 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훈이랑 영동이가 이제 옷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남자들의 룩북. 막 이런 거. 팬츠 안 입고. 그리고 이제 연주님 새로 오셨는데 또 이제 미스코리아 이렇게 하셨으니까 미스코리아 한번 우리가 보기 미스코리아 미리부여 보기 막 이런 거자 이런 거 저는 항상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다가갈 수도 있도록 아, 질문이요. 아, 저희가 뽑는 거 아시죠. 아, 그러, 그러네요. <웃음> 아거 제가 거,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정훈이와 키스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웃음> <안돼> <웃음> 네, 저할수 있습니다. 제공개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웃음> 세다. 자 그러면 키스신 실제로 보기를 2로 찍는 건가요? 아, 저 리액션 하는 거 괜찮아요. 저비교할게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영둥이. 아네다 하겠습니다. 귀여워 옹아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질문 있습니다 그 머리 색깔이 빨간색인데 네. 자기의 정치 견해와 뭔가 연관이 아련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감사합니 아잉님 팬인가요? 아 팬입니다 팬입니다 <웃음> 제가 일단 은 동향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컨텐츠적으로 네. 우리 이제 리플 친구들이 다 옷이 너무 멋있잖아요 친구들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데요리 형님 누나들이 다 옷이 예쁘잖아요 <웃음>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또 룩북 말고 룩북 좀 식상하니까 쇼핑 컨텐츠를 근데 이제 돈은 설마 어? 법카로 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음식을 전혀 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네. 음식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괜찮은데? 네. 저 친구 괜찮은데? 뭐가 네. 어, 어, 어,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왜야? 싫은 거 아니야? 집이 편들어가지고 싫었습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 사람을 통솔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할수있요 당연하죠. 나이도 안 먹었으면서 나이 안 먹으면 밥은 잘 먹습니다. 자 이제. 연주 씨.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요전 연주고요. 네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다섯 네 분의 의견을 네 모두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요 말도 가니까요. 아니신가요? 어 근데 한 명은 김치찜이고 한 명은 버거킹인데 어떻게 하세요. <웃음> 제가 두개다 시켜드릴게요. 어? 대박. 돈은요? 본인 돈으로요? 해서요. 아 아니 무슨. 아 기스신도 일단은 아 포함되는 거죠? 당연하죠. 야. 아 그건 안 됩니다. 뭐 끝입니까?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주. 야, 제일 선배님이다, 제일 선배님이다. 콘대, 꿈대. 나쁜데. 안녕하세요. 저는 마태 다음으로 오래 한 주주입니다. 아 네. 아 일 제가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요 어디가서 이렇게 불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오. 그래서 사이에서 중재를 굉장히 잘합니다 오오. 음식도 적당히 그날그날 그날 멤버에 따라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그리고 제가 하려는 컨텐츠는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우교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보이 새로운 거를 원하거든요 맞아요!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의 소개팅 콘텐츠 아 게스트! 네 게스트들이었는거죠 왜냐면 연주님도 오오. 이제 여기 세분 중에서 못 고르셨거든요 오, 아 네, 그거 괜찮은 거 아,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콘텐츠는 약간 뭐 소개팅 콘텐츠인가요? 네 소개팅 콘텐츠입니다 오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바타 소개팅 느낌으로 아 좋아요 네. 렇게 아바타 소개팅? 아, 아이한 친구들 많아서 제대로 못 하거든요. 아이한 친구들 많아. 네, 그래서 이제 뿌다 놓고 뒤에서 우리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시리즈물 한 명씩 한 명씩 시리즈물. 아, 좋아요. 재밌 아, 네, 그래서 저의 공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테리. 테테테리 어, 어, 그래요. 테리 공략 말 해봐. <웃음> 뭐야? 누가 했어? 내가. 어, 진짜 잘한다. 해봐. <웃음> <웃음> 와 진짜 개같다 대공이잘 <웃음> 네, 들었죠? 마태형님도 공약하셨죠? 제 공약은 네.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안 물겠습니다 구라같아요 졸라 책임져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태님은 저희 말잘안 들어주시잖아요 맞아요 맨날 주짓만 시키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때 보죠? 혹 디스전인가요 지금? <웃음> <웃음> 저 한마디 했는데요? <웃음> <웃음> 한마디가 한마디 열마디가 되어는제 공약은 여러분들 방임하겠습니다 오? <웃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음, 아, 저희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어떠한 울타리 속에서 놀면 된다 우리 가둬두겠다? 네 이제 리플 안에서 하고 싶은 거다시켜줄게 너무 추상적인 말입니다 맞아요 원래 정신을 ]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콘텐츠는 네. 뭐가 있냐 네. 여러분들 다들 부캐한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거 아 재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는게 어떻겠느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웃음> 예를 들이며 그만해 아니 넌 그거 해야지 땡싱머신 입류 <웃음> 진라면 <웃음> 순언만 어. 땡싱머신 <웃음> 입류 진라면 순언만이란거아 <웃음> 좋죠 좋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오 <웃음> 어, 좋아요 좋아요 콘텐츠의 다양성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웃음> 아 좋아요 <웃음> 자 이제 한번 투표해봅시다 <웃음> <웃음> 우리 떠들고 있을까? 어, 오케이 오케이 나지나기주고거 있어 마태 형 초대상 어때? 무서웠어요 왜요? 왜요? 아, 나이만 웃이러 어, 카메라... 어, да. camera... 아, 보시 아, 몇 시골. <이정도가> 음, sí. 아, 아, 그겠다근다 자, 다음! 나 네. 영둥이 초대어어 형, 골라 만만했지도두너개만만했지 아, 영국이 너무 사랑스러워. 영국이 진짜 대장동이 인정 인정. 아, 아 영국이처럼 장발 저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이세 생각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어. 가가자이거까지고면안 잠깐, 잠깐, 되지. 아, <웃음> 뭐. <바보. 웃음> 귀엽다, 귀여워. 이유. 너는 언제 살았어? 고 쌍? 몇 살이에요? 맞아요? 아, 보야아이거다 아, 티났는데. <웃음> 저희 기또못 갔네? 지모르겠아 학교 가야 돼 이제 안돼 근데 진짜 안돼 안돼 원래 너를 내인이한만기대 근데 이번에 진짜야 라서다 그것만 시켜야 자기 안돼요? 뭐라고요? 아저 카메라 있잖아요 아다 보인다 야너말대꾸 하지마 나이도 어게너왜 그렇게 됐어? 가어네 서로 카운터 먹이는 캐릭터가 근데 그나마 저 누나가 제일 입안맞아 응. <웃음> 맞는 말이야? 아, 보지 마. 김익명동네다 가지 마. 응. 이 같은 경우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저희 <웃음> 중에 막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막내를 밀어줍니다. 고 싶지 아요아나 그래? 그렇게 상이 진짜 많이 올라지 어제는 요 제가 <목소리> 자, 다음 김미시, 김미시 씨. 김미신이요? <웃음> 우리을 뭐, <웃음> <나. 웃음> 가릴 수 없어서 그래도 아. 애정하고 좋아하는 발사. 아, 네, 나는 컨만나컨텐츠가야나 나, 나, 나, 기억이 안나어요나 <웃음> 나는 <웃음> 나 이제 너 있지? 난 진짜, 난아 진짜 궁금하네. 아 막내 아, 여서진짜였가난 아, 진짜 막내 여자. 얘상에 나오는 거죠. 아, 영상에 나오세요. 어. 아, 저 궁금하네. 이아야되 뭐라고 떨리냐? 뭐라고 <웃음> <보라도> 떨리냐? <웃음> 자. 내 방에 장가 이제 별표도 하겠다. 너무 떨려. 에이, 너무 떨려. 연주. <웃음> 이유가 뭐예요? 나를 왜 뽑아? 빠르게 저거하기 위한 아아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연준 한표 뭐? 오케이 오, 주주 한표 오, 오, 오, 아 이유가 뭐래요? <웃음> 이유는 제일 공평할 것 같은 아 맞죠? 오, 되게 우애인데? 궁금하다 멋있어 근데 이제 연준아 야 표정을 못쓴게 뭐야 아니야 뭐라 아니야 얼굴이 진짜 빨얼이게왜 <웃음> 자 이제 연주 씨는 소시를먹었어요 오! 그걸 왜 말해요? 인간투표 아니었나요? 미소를 오케이, 김치를 좋아한대요. 오케이, 미도! 우와, 대박! 저기 케이미와오이유가 뭐예요? 이유는유진이 야채 먹여이 미도! 오케이, 미도! 오케이, 미는 오케이, 미도! 오케이, 미도! 오! 오! 유지! 오! 와! 진짜... 아, 나, 이거, 이거 입은 아니 치마와 같은 무서네아소네치 임유지! 오! 뭐야? 아나 괜히 했다 아예 야! 이유 뭐예요? 맥글자야 뭐야? 막장운요? 잘할수 있어요! 막 완전히... 아니 누가 빨간 누가 빨간매시가 너 마지막 표야 동점일 거 같아 동점이에요 아 누가? 누구예요? 영둥이 쇼핑할래요? 자, 그러면, 미소랑 유진이랑 홍보네? 아, 정말? 저, 무효할래요? 어,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제트병 갈래요? 까요그트할까요제트 제트병 은까요 제트병 갈까요? 번트이 제트병 갈까요? 제트병 갈까요? 제트병 갈까요? 제트병 갈까요? 제트병 갈까요? 제요제가요제트요요좋아요요 오뭐 있어? 누있나본 아, 임 지금 신났다 지금 큰일 났다 신났다. 키스 저... 생다다 애가 3 0세로 반장을 못나가지고저 아, 반장을 몇년다 했어요 어? 진짜요? 네. 저 학교 때다 했는데 벌써 10초 지난 것 같은데요? 경력증 뽑으면 안돼요 자 시작 저는 한 달에 한 거. 번씩 야채를 같이 먹어보고 김치찜도 한번 시킬거고 양정은 어. 내가 키스 할겁니다 오나 하요? 네? 오나 하요? 그거는 이제 카메라 켜져서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김미소. 네. 아, <웃음> 김미소. <김이선> 아, 이거 말하는 거 아실 거 아! 요 어, 기분 나요. 기분 나요. 그러면은 김미소 씨랑 <웃음> 김준희 씨는 그의자 꺼내 가지고 덮고 서시세요. 오케이. Okay. <웃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키스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죄송한데 소리 다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유진 아니 야채 십구문. 그니까 야채 대 키스 쉽지 않아요. 어, <웃음> <너, 웃음> 저는 지금 머리가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저는 선택이 됐습니다. 저는 이미. 자 그러면은 한 명씩 응. 카메라에 대고 약하게 말해보세요. <웃음> 마지막. <웃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잠시만.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제가 그러면은 어? 반장이 되는 사람 터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김미소씨 반장 선거 당첨! 아, 몇대 몇이에요? 아 3대2자 아 그러면 은미호씨 <웃음> 네, 반장으로서 하고싶은 말 어, 는 살면서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음, 안녕. 안녕~~ 나 진짜 해, 응, 너 해. 응.